와인을 약간 즐길 수 있는 방법, 사람들과 약간 소통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거를 좀 배우게 되고 가는 길이 아닌가 싶어서 적극 추천해드리고 싶어요. 저 같은 경우는 <웃음> 와이너리의 백그라운드 스토리 듣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오늘 사장님께서 되게 설명을 잘해주셔가지고 되게 스토리를 즐기면서 맛있게 잘 먹었던 것 같습니다. 어 네, 사실 저는 와인에 대해서 잘 몰라서 강의가 너무 어렵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요. 다행히 사장님 대표님께서 너무 쉽게. 음. 와인을 잘 모르는 와애못 사람들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셔서 유익한 시간을 보냈고요. 또 같이 하셨던 분들도 와인에 대해서 관심과 열정이 많은 분들이어서 더 집중력 있게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